오늘 데뷔 초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오기티가 있어요 데뷔 초때 저는 이런 화려한 머리색을 해보지 못했다고요 탈색을 하는 멤버들이 얼마나 부럽던지 지금은 저희 색을 찾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밝은 머리가 되어버렸죠 찰랑이는 긴 머리까지 저희 오늘 팬미팅 v c r 에 찍으러 왔습니다 이번 VCR은 데뷔 초에 빅톤과 4주년의 맞이한 빅톤 두 가지 버전으로 VCR을 한답니다. 아형 멋있다. 나? 어. 형 지금 드라마 남주 같아. 아무것도 안 했는데? 여기서 <웃음> 카메라 앞에서 지금 나한나형 <웃음> 아, 개인적으로 내가 형한테 맨날 그랬잖 형은 유머러스한 감방도 1등이라고 내 마음속에. 맞아요. 우리 가족 원픽이 승호 형이라고요. 항상 데뷔 때부터 승호가 은근히 제일 웃겨 그는데 근데 난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냥 나사를, 나사를 잘안 풀었어 그훅 들어오는 그 신박한 멘트가 재밌어난 이해해 잘 공개 안 하지 이제 딱 잠잠할 때리고 그치 매, 매번 웃기 재미없거든 재지 형제 형제 사과 한입딱경으로해 형제 약간 드라마 가 드라마 남주랑 가짜야 오케이 나 아까 뭐먹으려고 들어오는데 가짜 드라마 어지 고문해 아. Let's go 가볼까 오형 다친다 요즘 아이돌분들 데뷔하면 응, 멋있던데 얼굴 얼굴들이 많이, <웃음> <웃음> <멀분들이> 많이 변했어 <웃음> 확실히 어, 데뷔했 확실히 2회보단 지금이 낫지. 아, 그렇죠. 성 저... 얘기, 얘기해. 근데 저땐 진짜 애기다승당형 아, 여기 앉아야 돼. 아, 아, 저 저기 저대로 앉지. 서지 마. 아, 서 있어. 너. 아, 저대로구나 우서서서. 뉴월. 안녕하세요. 저입니다 어디 보고 상쾌하게 상하게 어디 보고 해야 되죠? 리더로 해도 저요? 아 i t of a l i 요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안녕하세요, 빅 t of a little b i 이 o 요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네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저번 여러분들과 좀더 가까이 잘 소통하면서 저희 친구 같은 친구들이 되고 싶습니다. 우리 리스 여러분과 가족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가족들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아아 무대 에 오기 르 전에 하는 파이팅 구호가 있다면 다 같이 자뭐뭐봐 자, 자, 하나, 둘, 셋. 아아아아 저희가 무대에서 다 이겨버리겠다는 뜻이에요. 네. 또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타이틀곡 아무렇지 않은 척도 예쁘게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그럼 지금까지 일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. 아무렇지 않은 척 아무것도 아닌 척 리더로서 이번에 리턴이 좀더높게 올라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어네 끝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청소 좀 열심히 하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노래 잘한다는 말 듣고 싶습니다 어, <웃음> 아 <웃음> 저에게 눈물이란 굉장히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눈물을 <웃음> 흘린 적이 많이 없어서요 사실 <웃음> 감정이 굉장히 매말라 <매맞아> 있습니다 <웃음> 왠지 몇년 뒤에 엄청 올것 같아요 맞아 왠지 몇년 뒤에 엄청 올것 같아요 맞아 왠지 몇년 뒤에 엄청 올것 같아요 맞아 저는 래퍼라서 랩을 하겠습니다 <웃음> 에이요 w h 리 t s u 저희 턱 포인트는 아마 양쪽에 있는 보조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숨이좀떨어요 양화대교 봐요. 네! 저... 저... 저... 저... 저요? 저... 저... <웃음> 저... 뭐... <막는> 막내. <웃음> 막내. <웃음> 네. 저는 팀에서 막내 하고 있습니다. 잘 갔습니다! <웃음> 수전증도 오, 있긴 한데 긴장하면 수전증에 더해서 더 떨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엄청 떨었어요. 그래서 막 손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는 좀 그런 게 많이 줄었어요. 안녕하세요, 용. 누구세요, 용? 아무렇지 않은 척 많이 사랑해주세요. 오. 초창기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. 그때만큼의 뿌듯한다그때그 마음들이 지금이랑 좀 다르게 성숙한 면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때 모습이 안 나온 것 같아가지고 <웃음> 그래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돌아가려고 이제 다음은 저희가 이제 2020년으로 현재로 돌아오게 됩니다 2016년의 병찬이와 2020년의 병찬이에요 기대해주세요 아주 많이 다를 겁니다 <웃음>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티에서. 움직임만으로도 컨텐츠를 만드는 거죠. With my f r i e Mr. Trey. 야내차 타봐! 너다 보여? 난너안 보여. 다 해도 퀄이 난리더라구요 <웃음> 아 머리 아파 <웃음> 예, 예. 예. 아, 네. 자 가겠습니다 카메라 롤꼭네 <웃음> 인사드리겠습니다 뉴월 <New> 안녕하세요 <웃음> 빅톤입니다 <웃음> 네 안녕하세요 빅톤의 리더 승식입니다 <웃음> 안녕하세요 빅톤의 승우입니다 빅톤의 찬입니다 네, 안녕하세요 빅톤의 승민입니다 네, 안녕하세요 세준입니다 네, 안녕하세요 전 <웃음> 네, 안녕하세요 입니다네 안녕하세요 비트변찬입니다 네, 여러분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저희 오래오래 함께 좋은 추억 만들어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셋 저희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 초심을 지키기 때문에 다른 멤버에게 부러운 부분 이 있으세요? 없습니다. 없어요. 없어요. 이렇게 해지 없어요. 야지 아, 이안 맞네. 아아나안 맞는 이렇게 미션 사 없어요. 없어요. 이거는 없다고 하는데 너무 많아 보여. 너무 많아. 없어요. 없어요. 난, 없어요. 하긴 또박또박하네 엉서야 엄서야엄서야 엉서야 저도 제가 그렇게 울지 모르고 우는 것 때문에 굉장히 또 저라는 사람이 많이 알려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뜻깊은 눈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어, 정수 아이고 뭐, 뭐, 그럼 나약을 할 거야? 제가 멋진 사람이에요 어. 저는 저라는 사람이 참 무서워요 얼마까지 <웃음> 예측이 안 돼서 제가 제일 무섭습니다. 네. 어, 저희 아, 상재예요. 너무 멋있어. 그저 같은 멤버를 둔게 부러워요. 어, 어. 아 진짜 할 말이 없다. 이번에도 뭐 저는 래퍼니까 랩을 하겠습니다. 어. 예. 아, 어. 아. 에이오! What's up? l i s t 주시고 더 많이 사랑해주시길바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니다 감사합니다. 니다니다 감사합니다. 니다고사합니다니다 감사합니다. 니다고생하니다니다고사합니다니다 왜, 왜, 왜, 왜 그래, 수빈아, 그때... 그래, 왜 그래, 뭔지 아니야, 쟤, 저 혼자 사줄게.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말아. 어, 알겠어. 알겠어. 같이 가, 같이 가. 한지로 할때 오케이. 아니야, 관심 갖지 말아달래. 아무도안 하셔도 되지 않 오케이? 나 수빈아, 아무도 무 하셔도 되지 됐 아, <몬> 어, 다됐다 위스키를더 좋아해요. 저 디노쇼 디노 하기로 했거든요. 그때 팬 여러분들과 위스키 하자. 약속했을 텐데 그때 꼭 와줘야 돼요. 인당 회비 2만 원. 화이트 진짜 서 많이 본 장면. 저희 VCR 촬영하는데 생각보다 저희 타임테이블보다 굉장히 빨리 찍어가지고 네, 빠르게 퇴근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좀 재밌는 컨셉으로 찍었거든요. 데뷔 초태 신인의 빅톤 그리고 현재 이제 4년차 된빅톤 이렇게 찍었는데 제가 그 약간 좀 유머러스 하기 위해서 조금 오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재밌는 유머로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. 백투더 원더랜드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러분들 안녕